안돼 터지면 사례 판다고 사례 못 판다고 안안 아, 돼! <웃음> 와 아, 최종 알겠어. 최종 변신 진짜 개 무섭게 생겼다. 이제 그거 해줘야지 스파라시 해줘야지. 어, 스파라시. <웃음> <오, 빨간. 웃음> 드래곤볼 더 브레이커스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드래곤볼 더 브레이커스라는 제목을 가진 대바데 형식의 게임입니다 일명 드바데라고 하죠 드래곤볼 대바데 줄여서 드바데 오늘 풀동부랑 같이 플레이를 해볼 건데 그처리를 먼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막이 안 나와 나오네 에? 누구? 의식이 확실히 みた나시와っくり다아 캐릭터 설정 남캐로. 와이 드래곤볼 특유의 색감 참 한결 같다 진짜. 이름 플레임 보이스 보이스 재생. <웃음> 고고냐. 이게 제일 괜찮은데 이걸로 하자 정중한 타입으로 와 진짜 다 드래곤볼스러운 머리 스타일 밖에 없네 고로켄 분명히 이 머리다 장담할 수 있어 이걸로 하자 깔끔하게 아, 잠깐만 그럼 머리도 바꿔야 될것 같은데 이거 좋다 어? 파인애플남 아 머리색도 바꿀 수 있구나 아 머리를 초록색으로 해야 진짜 파인애플이 될것 같은데 머리 딴 걸로 바꾸자 그냥 됐다 다 했다 와 진짜 요상하게 생겼다 <웃음>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대충 불행체질의 주인공이 시간의 균열에 휘말려 탈출해야 하는 주인공의 이야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풀영상으로 고고 게임 설명 서바이버 7명과 한명의 레이더로 구성되어 게임을 진행한다 서바이버는 각 지역에 숨겨져 있는 기동키를 찾아 수리한 후 슈퍼 타임머신을 불러내 탈출하면 된다 레이더에게 공격당하면트랜스볼을 통해 옛 전사들로 변신해서 싸울 수 있지만 금세 풀리고만이 풀리기 직전에 도망치는 것 잊지 말도록 레이더는 민간인과 서바이벌을 공격하여 최대한 빨리 레벨을 올려 서바이벌들이 탈출할 수 없도록 슈퍼 타임머신을 파괴하고 서바이벌을 제거하면 된다. 아 참! 슈퍼 타임머신을 기동하는데 실패하거나 세명이 남게 되면 호출 비컨을 찾아 긴급 타임머신을 부를 수 있으니 타임머신이 파괴되어도 포기하지 않기 자 어, 튜토리얼이 그... 무사히 다 끝났고 오늘 풀동부랑 다 같이 함께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인원이 총 8명이어서 어, 마침 새벽시가 집안에 사정이 생겨서 불참하시는 바람에 정확하게 또 8명이 딱 맞았네요 기가 막히게 다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재밌게 같이 한번 놀아봅시다 요즘에 풀동부 영상들 다 너무 핫해가지고 인기가 엄청 많은데 오늘도 재밌게 플레이해봐요. 안돼! 차원의 틈이 또 생겼어. <웃음> 진짜? <웃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오로켓 레이더다. 아, 아 부르마야. 오늘. <웃음> 우와! <깜짝이야>? <웃음> <웃음> <안전> <웃음> 뭐야? 우와박이자 박수 짝짝. 뭐야, 귀여워. <웃음> 잘 부탁드립니다. 어, 무소리 냄새 공격? <웃음> 아, 부르마 눈보여 아, 붙여봐. 옆에 이상한 <웃음> 애가 같이 <웃음> 누워있어. 파밍을 해봅시다. 어디서 뭘 해야 돼? 파밍 마음 뭐지? 한다 이런 거구나. 오 프리자 민간일을 벌써 먹 드셨군요. 어 어디 있어? 아, 왜 심장 뛰는 어, 뭐, 소리가 어? 이렇게 미친 듯이 들리지? 저에게 시군요. 아 주변에 프리자가 있다네. 이 네, 네. 친구 아니에요? 뭐야 벌써 <웃음> 준심만 레벨 1이야 빨리 뭐? 파밍을 해야죠. 캔지 파워. 설마 설마 고로케가 프리자야? 아니 미친놈이지. <웃음> 살려 주세요. 이거 어떻게 나갔구나. 하는 건데? 와! 주관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어. 아 동키. 아이 뭐야? 오, 뭐? 레벨업 했어. <웃음> 아니, 드디어 어요 잠깐만, 잠깐만. 지진나요. 아니, 에리어는 사라질 겁니다. 아, 아! 뭐야? 어, 아 근데 그만. 그 누구도 날 살려주는 거에 관심이 없네? 기다렸 <웃음> 아, 어디까지? 어디까지? 어디 아, 어 아, 잖 아, 지 아, 지 아, 어어떻게 살려줘요 여지 아, 어디까지? 어요 아, 어디구나 아, 어디까지? 아, 어디, 어디 <웃음> 아, 어디까지? 아, 어디까 아, 는디까다 아, 어어 누가 좀 살려줘봐! 그냥 다른 사람 못 살려 나 도망가. 난난 증발했어. 이런 게임은 오히려 아, 살인마가 낫겠는걸? <웃음> 이거 너무 어려운데 나 혼자 해야 된다고? 아, <웃음> 파이팅 파이팅. 뭐야 아, 이 민간인은? 민간인 구해야 돼요. 쳤다. 아. 누누 아, 아, 네, 있네? 와개 빠르다. 소리가 <웃음> 들렸는데. <웃음> 어, <도망가. 웃음> 어 어떻게 해요? 오, 오른쪽 부스트? 클릭이에요. 우클릭. 아, 이게 스킬로 소환한 그것만 오른쪽 클릭으로 부스터를 낼수 있어요. 아, 베리 하나 들고 가야지. 왜뭐 이렇게 빨라? 그 손에 들고 있는 거 사용이 우클릭이에요? 휠클릭이야. 휠클릭이야. 휠클릭이야. 아니 미친 중요한 거 튜토리얼에서 하나도 안 알려줬네. 아아 아이요아이 아, 아, 아, 시간 끌어야겠다. 아 정말? 와 대박이야. 와 태양군! 아이씨 죽었네. 야이까, 야이까. 아 죽었다. <목소리> 죽었다고? 아, 아, 아, 아, 아, 이 아, 망했어. 저희 잡았다. <웃음> 아, 너무 잡아 올린다. 아, 아, 아, 시러몇 명이 얘기하는 거야. 아는 <웃음> 망했어. 와 <웃음> 레벨 3. <웃음> <웃음> 으악 징그러 <웃음> <웃음> 괜히 사장님 구해주아 가다가 나만 처맞았네가동키나무도못 <웃음> <웃음> <아니, 어디 있다. 웃음> 찾은 거야. 아니, 그동안. 무슨 찜찜이 버벅거리는 거봐뭘 해야 앞에서 하는가? 하는 저기가 바로 어? 앞에서 과하이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거 이거 아이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 왜.. 소피.. <웃음> 자꾸 1레벨로 갖다 박으니까처맞잖아 <웃음> 아, 도망 도망! 어떻게 이건 조작법부터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다 아니 잠만요 아, <웃음> 신난네 우리 고렇게 <웃음> 그냥 못둬, <내 스타일을 웃음> 그냥 주먹을 <주먹어야> 때 <돼. 웃음> 아, 아, 푼다. 아, 저, 저, 저, 아 에리어, 아, 에리어 아. 이제 한개 열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오자. 개망했다. 푼다 님이 제 잘하네. 아, 아 에리어 부서진다. 자, <웃음> <어떻게>. 아, 오늘 <웃음> 게임 재밌었고요. 하나 보시 마이자. 드래곤볼 모시기였습니다, 아. 네. 절대 하지 마시고. <웃음> 개구멍을 찾아야 되는 건가? 지금 혼자 남았으니까? 아니, 이거. 어... 개구멍이 있어 일단 뭐 고로케 님 듣겠지만 어쩔 수 없이 아니. 설명을 해드릴게요. <웃음> 생존자가 3명 이하로 남았을 때는 비상탈출 장치가 작동이 돼요. 각 지역마다 한개에서두개씩 이제 파란 불빛이 위로 쭉 올라와 있거든요. 음. 지금 푼다 님은 밖에서 파란 빛이 올라오는 쪽으로 가서 그 장치를 돌아가야겠네. 작동시켜서 도망가야 되고 고로케 님 역시 오. 여러 개 있는 파란색 장치를 눈여겨봐야겠죠. 심장 소리가 너무너무 너무 커요. <웃음> 신장 소리가 너무 있어야지. 너무 뻔해요. 누가 봐도 저기잖아. 있 이거 좀 봐줘라. 어디 있어? 뭐 찾고 잘해. 있는 거 같은데? 아이고, 오, 아니 저기서 아, 저기. 내상이. 와. 아니 탈출 탈출용 포드를 소환한다고 끝이 아니라 그걸 타고 튀어야 돼요 또? 네. 와... 사실에 시간이 걸려요. 파악해 보인다. 그렇게 못생김. 원래 저때 프리저가 제일 못생겼어요. 와나다 브론즈야. 우리 벌써 한 시간이나 했어. 그만할까? 아, <웃음> 아 네. <웃음> 유바! 어? 이제 고합니다나 뭐 빌런 되게 해주세요. 왜요? 맞고 싶으신가요? <웃음> <웃음> 아니요. 이게 근데 생존자. 생각보다 아, 처음에 그래, 그래. 생존자 찾기가 좀 어려워요. 어. 음 맞아. 요 그거 소리 잘 들으면 도와달라고 막 다섯 개때 하는 애들 있어요. 표시가 잘안되는 이게 뭐지? 어? 스타드님 어, 빌런이다. 아 <웃음> 내가 왜, 빌런인 거야? 앱을 눌러서 빌런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은 세아 개가 있어요. 아, 셀로 해봐야지. <목소리> 색상 어떻게 바꾸지? 색상은 <목소리> 못 바꿔요. 그 레벨 업해야 바꿀 수 있어요. 어.. 저는 아, 네. 아마 아무도 못 잡고 개 털릴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근데 많아가지고 아 사장님 거구나. 게임 실력이.. 그래 한 명만 아니, 잡자. 갖다 보면 은근.. 은 네. 너의 음? 배관을 봐주세요. 레벨 1 셀이라니? 뭐야? 아 진짜 거 생겼어. 아진 거랏이 지졌 아 진짜 지저스라니야 준시랑 고나왔어화이팅귀여살아남다닐 수도 없어. 맞아요. 뭐 어떻게 하는 건데? 몰라요. 다다 타타타. 드래곤볼이나 뭐로 다녀야겠다. 일단 생존자를 최대한 빨리 찾으라 이거지. 빨리 찾아서 흡수시켜야 돼요. 새는 1레벨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애들 막 레벨업 하든지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예, 이거 죽었어? 아니지. 아... 오 하이! 하이! 아야야야야! 아 진짜! 준님 아! 누웠어? 왜 하필 되는데? 주말 또 제일 쫓기 어려운? 도망가 도망가! 아 도망가. 아 도망가. 아이. 하이! 인간좀 징그러워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선생 아, 선생님 아. 아. 뭐가 있는데? 이리와. 아! 아이 저기 일렉스한테 죽으어못게 해? 일렉스. 어? <웃음> <웃음> 야, 알라. 어, 아, 이 원래 어떤 게임? 뭐라고요 헬스기를 안 드십니다. 아, 이건 아니요아님 봤어요. 그래요? <웃음> 그렇게 <웃음> 지금 그저 파괴야. 어, 그러면 어, 안 되지. 기동 키. 아, 어, <웃음> 제가 봤어요. 어 그저 파괴인데 괜찮아? 게, 괜찮지 않네까 <웃음> 어, 파괴하는데 되게 오래 걸린다. 예 <웃음> 이제 뭐, 도망치에 시간을 주는 거예요. <웃음> 여기 아니잖아. 아, 여기, 여기 아니었어? 살렸어. <웃음> 긴장돼. 아! 찾았다! 그럼 데로 가야겠다 튀어 아! 튀어! 그렇게니까 뒤에 다른 아! 지역으로 가야겠다 아! 아니 이기세요 아아아가아니 애들 왜 이렇게 다 잘해? 아! 아 됐다! 어! 빔으로 이렇게 쏘는 거구나 어? 안돼. 피니시를 당하면 진작에 죽습니다 스킬은 R이랑 티예요 오른쪽 아래 UI가 있죠 아. 오! 올 거. 안돼! 두번 다운돼서 두번 피니시를 당하면은 사망합니다. 도망가 살포. 비콜로가 쓰는 거 아니에요? <웃음> 비슷한 거 쓰던데 얘도 아, 아, 호! 어디? 필필 아, 클리. 아 뭐야 맥퍼펙트. 아 입술이 마음에 아, 뭐안 들어. 아, 선생님. 일명 <웃음> <선생님! 웃음> <웃음> <미명> 체지수화. <소리. 웃음> 도망가. 도망가. 참, 어디 아, 보다. 아, 아이고! 아나보 아이고! 아이고! 오이살려주세아 아이고! 아이고! 아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아이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고 아 근데 이거 혼자서 아, 살아면 아, 의미가 없는데 누가 살아나 말지? 이제 죽었습니다. 음. 아 <웃음> 진짜! 아도! 기원 참. 우와! 둘이 싸운다. 자꾸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빅방 프로젝트라고 하시나요? 아니, 굴? 아니, 굴? 아니, 굴? 니니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아아아아 자, 난 빌런 해봤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고 빌런 안 해보신 분들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번에 누굴까? 이거 내가 된거 같은데? 어떻게 연출 와? 다르면 맞아요. 어, 아, 그래요? 뭔가 음. 셀이 나타나서 갑자기 눈빛 비싱 하더니 어? 끝났어. 빙! 빨려 <웃음> 보내지 않겠다. 프리저를 블로보스로 만들어라. 뭐야 이거? 패시브 스킬이야? 지금 빌런이랑 동기화 중이에요. 대사 읽으면서? 여기 <웃음> 옆에 <웃음> <야, 왜 그렇게 웃음> 있는 저기가 이건 뭔들이야? <웃음> 나 이번에는 아무도 죽지 않을 거예요. 평화주의자. <웃음> 평화주의자 o m e on, Juiza. Come on, Juiza. Come on, Juiza. Come on, j 평화주의자 아니었냐고. j u i z 어, 빌런의 위치가 보여요. 왜? 지금은 이제 같이 시야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 o m e on, j u i z 헤이 헤 e 너 어, 살려주세요 들켰다? 아,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아이고 나 죽는다? 나 죽어용 죽는다는 말투를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죽어용 죽어용 이건 뭐지? 지금 노란색 기둥으로 빛나고 있는 곳이 기둥키 아, 기둥키 꽂는 곳인가? 네 맞아요 제가 비를 안돼 뭐야 아닙니아이렇 없습니다. 할수없습 아닌 것 같은데. 와, 도전까지 다 했어. 너 같은 걸 싫어? 죽어버렸어. <웃음> 아니야, 그렇게 좋아. 너무 어려워. 네, 설치 완료. 하이 머신을 사용해본 적이 한 번도 없네.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는거르르르르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웃음> <왔어요. 웃음> <주로 대요. 웃음> <웃음> 말하면 안됐죠 <웃음> 우리를 깔보고 있는 거야 나 죽은 장소에 드래곤볼을 찾으셨군요 <웃음> <웃음> 드래곤볼은 혼자 다 먹어야 돼요? <웃음> 네 혼자 모아야 돼요. 근데 그래, 모으면 뭐, 뭐가 좋아지는 거야? 드래곤볼 7개를 모으면 실룡을 부를 수 있는 재단이 각 구역마다 하나씩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일정 시간 동안 1을 꾹 누르고 있으면 실룡을 소환할 수 있는데 소환된 실룡은 이제 두 가지 소원을 들어줄 수 있어요. 1번을 누르면 나 혼자만 4레벨, 2번을 누르면 다 같이 한 레벨씩 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오, 조용히 할게요. 주변에 있는 아, 빌런이 근처에 적어 근처. 있는데요? 그만 가야 이거 뭐예요? 나 저, 뭐, 왜, 왜.. 그거 꽂으시면 뭐? 됩니다 사장님 네? 그거 거기에 이킥꾹 이, 이 누르고 계시면 돼요 나왜 기둥키가 어? 있어? 공유예요. 아 그... 공유 공유구나. 네. 다른 사람이 먹었기 때문에 내가 꽂을 수 있는 거구나. 저기 돼요. 이거 세개세 개에 작동되면은 <웃음> 이제 갈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는 비상탈출이고 이랑... 이거는 다섯 개다 해야 돼요. 다섯 개다 해야 된다고 믹싱 게임이네. B랑 E가 남아. 저기 노란색 불빛. 블라이... 블라이... 어 뭐야? 어쩌면 깊하게를 때려본다. 죽는다 플랜 죽는다 그럼 거기 나가셔야 됩니다. 블레인. 블레인. <웃음> 와.. 옆.. 옆거벌이다 <웃음> 우와.. 주, 증발했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할까? 아나뭐 아무거나 누른 건데? 역시 <웃음> 모르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근데 C지역이 폭파되면 거기는 기동키를 발동 안 시켜도 된다는 거죠? 네! 네. 거기는 아예 그냥 제외예요, 제외 아니 스번밖에못 쓰는 거였어? 어디서 뭐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엄마 안 왔어! 걱정 마! 좋아 키 하나 남았어 이제 키를 다섯 개다 꽂는다고 게임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재밌게 놓으시면 안 돼요. 음. 이 지역에 키를 꽂고 슈퍼 타임머신을 지켜야 해요, 여러분들. 어, 어디 찍은데? 비? 저기인가? 아니 근데 아니요, 사장님 아, 저... 전화를... 기둥 키 빨리... 꽂는 거 여기 있는데 어디 가세요? 빨리 다줘으세나 몰라 <웃음> 어디로, <오세요>? 어디로 <웃음> 가야 되는지. <계신데요? 웃음> 아 진짜 드라이브는 비 아, 이게... <웃음> 기둥 같은 게 <웃음> 있어요. 지금 다 꽂았네요. 드디어 다 꽂은 거야? 작동을 <웃음> 시켜야 네. 됩니다. 야! 드래곤볼! <웃음> 뭐요 빨리 내려놔요. 어우 네. 어우 <웃음> <오>, 네? <웃음> 날리는거 뭔데? 아우 왔다. 이게 뭐야? 왔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아, 시카이... 어? 어 지금 어? 막 쏘고 다니네? 아니, 네 사장님이 있었네? 아야 <웃음> <웃음> 왜? 벌써 불려. 뭐야, 나 죽었어. 아직, 뭐, 아직 뭐, 안 죽으셨어요. <웃음> 안 <웃음> 죽으셨잖아요. 아, <웃음> 뭐야? 뭐지? 무엇이 <뭣지> <뭣지> 평화주의자라면서요? 아 보급물자가 떨어져서 <뭣지> 어, 이거 낭하고 <뭣지> 먹을라 했는데 바로 미사일 맞고 죽었어. 이거 <뭣지> 생각보다 하늘을 있는... 많이 보고 다녀야 되는구나. 맞아요. 날라다니는 거 보고 다녀야 돼요. 이 이상한 신기술 써요. <뭣지> 나속는못 받겠지? <뭣지> 스파이더맨인가? 서은 파이널트리. 아 어디 있는 거야? 드래곤볼 진짜 계단 제단 앞에 하나 있어요. 있어. 아 키티밍님이 어. 안고 안고 죽었어요. 지금 스티아라다가 죽었어. <웃음> 아 몰라 싸워 일단 일단 올라가야 돼. 올라가 올라가. 뭐해 뭐해 뭐해 어디 있어? 기원찬아 삼라벨 너무 세. 어디 있어? 아 저기 있다. 주워 한닭 도망쳐. 아이 스카이 왜안 받아주는데? 뭐가 이제 하나 남았다 하나. 날 받아줘. 아! 맞았다! 아, 조졌다! 아이고 다 아. 죽었다. 와아... 와, 아, 저, 와. 너무 못생겼어. 아, 난 알아요. 나개 못생겼네. <웃음> 즐겁지 않아 보이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윤팽지 입장에선 얼마나 답답할까, 우리가. <웃음> 아, 재밌을 듯? 아, 재밌긴 하다. <웃음> 우리 만... 종이장 마냥 픽픽 쓰러지스고러워고지으야 <웃음> <웃음> <웃음> 어? 어, 아 이번에 나또 이런... 아, 아니네 소범이냐? 초밥꾼 아, 아, 소범이다. 초밥 입니다. 아나 진짜. 진가는 할수 있을까? 진다. <웃음> 유해로 근데 빌런이 쉬워요. 가자. 네. 와 음, 맵을 하나도 모르겠다. 모르겠다. 오마이갓 아니, 오마이갓. 잠시만 근처 에 아, 있다. 찾았다. 그래. 도망가. 근처에 있다고? 도망갔다. 이 시야가 어쩌면 좋을까? <웃음> 어? 네? 아잡다 <웃음> 뭔가 <웃음> 봤어 내가. <웃음> 도망가.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아, 아지금 장면 개웃기네 자 지금 펭지가 빌런이야? 아니 소보이가 빌런인데요? 아소보가 빌런인데 지한테쳐맞았어 ㅋ 어트 ㅋ 어악아 이거 이 하는데 이 플레이 거다 에... 하네 아니 어떻게 피우는 건지 나 진짜 모르겠어 아 무서워. 푼다님 어? <웃음> 되게 푼다랑 비슷한 캐릭터로 잘 있다. 음잘 골랐어. <웃음> 진짜 잘 골랐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웃음> 터질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변신을 하고 싶지 않아도 한대 맞으면 바로 변신을 하네요? 그것도 스킬이에요, 스킬. 기본적으로 적용된 스킬. 어, 기본 스킬이 한대 맞자마자 변신할 수 있도록 장착이 음... 돼 있고요. 나중에 스킬을 갈아 끼우면 그렇게 안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구만. 얜왜 이따구로 튀어요? 키빙 <웃음> 뭐지? 음 숨어 있거든요. 아숨 <웃음> 숨어 있다가 움직이면 저렇게 튀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어? 어? 뭐야? 제가 왔어요 사장님. 지가성에 미쳤다. 이걸 말하면은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요? 저분들 <웃음> 여기 못 찾을 아니, 거야. 저분이 아, 길 옆에서. 모를 것 같은데 <웃음> 여기 로길 몰라요? <웃음> <웃음> 와. 주... 감사해요 한번더 죽으면 끝장입니다 조심하세요 <웃음> 왜 다들 살아있지? 기분 나쁘게 빨간색 테두리는 베리어 회복하는 아이템이 있어요 그걸 쓰셔야 돼요 와 이때까지 돈만 아... 나오고 진짜 아 싫어하냐? 베리어 아까 먹었었는데 죽어가지고 떨궜나 어디 갔지? 그 떨군 거 제가 찾았어요 아 그래요? 그장 제가 베리어 회복 장치 드릴게요 어떻게 줄수 있는 걸까요? F 떨어뜨리거 아니었나요? 엑 X는 아, 드래곤볼 오늘리 아? 괜찮아? 이마크와배리어 <웃음> <웃음> <웃음> <너무 웃음> <너무 힘들었군요. 웃음> 회복 장치 나 처음 써봐 어? <웃음> 아 아! 또 아! 또렸다 지금 조금 죽는데? 어? <웃음> 아, 아, 죽는다 아, 우와 죽었다 안돼 아 드디어 아이고. 한 명을 죽였다. 봄밑에 봄밑을이라니? 소봄 밑에, 봄봄 보여요, <웃음> 밑에 플레임이야? 아 드래곤볼. 어? 프리더가 드래곤볼을 먹었다고? 그럼 패긴 해야겠구나 어떡해. <웃음> 뭐야? <웃음> 왜냐면. 해줘. 해야 드래곤볼이 떨어지거든요. 감사. 혹시야? 그냥 어디 계세요? 한 노을씨, 대만 맞아주세요. 노시 씨가 처음으로 제가 기둥키 설치하는데 도와주러 오신 분이에요. <웃음> 이때까지 <웃음> 두 개? 아니 난 그냥 건체 <웃음> 있는데 어떻게 아무도 안올 수가 있지? 겁나 어려워. 기둥키는 다다자 <웃음> <웃음> 무슨 말이야 저기. <저게>? 하나 <웃음> <화자> 남았네. <웃음> 아, 저기요. <웃음> 아. <웃음> 아요 <웃음> 프리저가 <목소리> 저런 소리 내도 되냐고? <웃음> <웃음> 님, 그거 <목소리> 뭐, 님 그거 맞아요? 아이哟， 그거 맞아요? 아야. 어 확실히 <목소리> 스킬이 아니, 있어야지 <웃음> 좀 보주도 쉽고 그렇구나. 그 대머리 대멀... <웃음> 아, 청한데 누구세요, 근데 이거? 음 이런 식으로. 내가 때린 사람도. 아이고 쓰러졌다. 아 그렇게네? 대머리가 맞있어 보인다. <웃음> <웃음> 았다 오다. 어, <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잠깐만. 아, 아, 아, 나한테 맞다니. 나한테 하다 있는데. 왜 비를 파괴하시죠? 그러게. 비를 파괴한 거야? 이러면은 타임머신 바로 나올 텐데. 그러게. <웃음> 왜그렇지 그쪽에 <갑자기> 누가 설치했냐고. <웃음> 없으면은 설치 못할 줄 알았나 봐. <웃음> 네, 이제 맞죠, 게임 맞죠, 잘하는 맞죠. 3명 남았다 뺑뺑뺑뺑뺑뺑뺑 아, 이빈 살리고 있네? 우와. 아, 드디어 탈출 엔딩 보나요? 저기히세요 살리고 있다면 일로 오잖아 어. 아왕이야 아, 이거 도와줄 도와줄게 도와줄게, 도와줄게. 아, 도와줄게. 남왕도 안하고 있어아생을 여러 명이하 뭐 빨리 할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하고 네더 빨리 할수 있어요 여러 명 어. 명이서 하면 기동스템 파괴 좀 안돼 안돼 절대 안돼 안, 안 돼! 소범이 웃음소리가 짜증나. 수으세요러갑니다 아! 아, 아요 <웃음> 아, <웃음> 아니, 아니 뭐야,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어어아어디어 어디서? 어디서? 어어디 어디서? 어디서? 어어디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어 나더 까리겠다 킬링이 개빠르게 튀는 중 어딨어? 어딨어? 저늘 둘러 지부터어안 돼! 어여기 찜찜이 도 어떡해 몰라! 얘 뭐예요? 깽지 드래곤볼 한껏 들고 튀었어 아니 없잖아 한마름 들고 튀었어 아니 여기요 죽는다, 찜찜! 달려봐! 달려봐! 어떻게 가는 거냐, 어떻게 가는 거냐, 어떻게 가는 거냐, 어떻게 가는 거냐, 고 와, 탈출 못했어. 근데 탈출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도 이게 온전히 보내지 못하면은 배드엔딩으로 나오네? 네, 맞아요. 개 서범이 못생겼어. 으, 야. 자, 여러분, 그래서 스킬 어떻게 설정한다고요? 그래플링 디바이스.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도 안 쓰고 있었군요. 플로팅 디바이스. 연막. 어.. 짧은 시간 동안 로그이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패시브 스킬 긴급 변신 장치 하나밖에 음. 없네요 긴급 변신 장치가 어? 이제 갑자기 변신 안해지 <웃음> <병신. 병신. 웃음> 아니에요! 긴급 평신! <웃음> 어? 뭐 합니다? 이번엔 누가 빌런일까? 어. 두근두근 자 연출 지금. 뭐야? 빨리 말해봐 누구야? 어! 나다! 찜찜님이다 그렇구만 어! 어? 개못생겼어! <웃음> <웃음> 한 사람만 58렙인 걸 진짜 실화냐 58렙? <웃음> 윤뱅지. <웃음> 아... 아 뭐야 저거? <웃음> 윤뱅지가 계속 복장 터진다고 한 말을 이해했어 이제. <웃음> 뭐야 난 분명히 부 빵빵한 걸로 준비했는데. 저게 최종 진화체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상한 어? 옷 입는 프로레슬링 어? 노지심 선수가 나올 거거든요? 어, 맞아요. <웃음> 그걸로 이제 길을 모아서 조금씩 지나는 거예요. <웃음> 고로케님 옷 어디 갔어요? 자신 있어요? 대지랑 대지님이었는데 <웃음> <웃음> 돼지랑 깨어났는데, <웃음> 플레임님이었어? <웃음> 아, 이거 뭐, 얘로, 예로 뭐, 어떡하라고? <웃음> 너 되게 돼지 이걸 <웃음> <말> 강조한다. <웃음> <웃음> 아, <저 웃음> 얘로 뭐, 어떻게 <웃음> 는 <하는 웃음> 거야? <거예요? 웃음> 아, <이거> 아, 쿨타임이 <웃음> 있네? 아니, 근데 아, 네, 윤팽지는 막 <웃음> 이상한 선 계속 타던데, 그건 뭐지? 오인물 스킬이요? <웃음> 지금도 하고 있는데, 보실래요? <웃음> 윤뱅지가 쓰는 스킬이 그래플링 훅을 그치니까? 쿨타임 안 돌게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야. 구르기 하면 은 마지막에 조금 느려지잖아요. 예. 네. 그 느려지는 쿨타임을 없애줘서 빠르게 가는 거예요. <웃음> 아, 가, 가요? 가다, 가도 가도 가요? 내거가도가노 이렇게. 이 카페들 그냥. <웃음> 이러면 방향전환 더 빠르죠. 아, 아, 이런 시위구나. 어 찜찜 내 옆으로 지나갔어, 미친. 아, <웃음> 개 <개의 웃음> 무섭네. 아, 이 상태에서는 플레이어가 안 보이나 봐. 아, 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잘 보여요. 로건도 시켜주는데? 그냥 본인 눈이 안 좋았나 봐허 <웃음> <웃음> <웃음> 호밤한테 듣고 싶은 소리나지야 <웃음> 네, <웃음> 찾았다. 나 <웃음> 이제 좀할수 있을지도. 사장님 믿을게요. 아니 나는 부하 자체를 못 시키겠는데? 어떻게 에너지를 아이씨. 주는 거지?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뭔 소리지? 답답하구만. 아, 아 음. 어디 계시나요? 제가 아, 알려드리도록 하죠. 어디 보면 은 민간인이 거? 있을 수도 있어요. 님 어디 있는데요? 아 저기 도, 도 앞에 있잖아 여기. <웃음> 여기 있잖아 여기. 저 아, 따라오세요. 제가 가다 보면 은 애가 울거나 막큰느끼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민간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잡긴 했거든요? 음, 그데면은 알기랑 티키가 있는데 누르지 마세요. 네? <웃음> 그 오른쪽 위에 숫자가 다 찼을 거예요. 이제 그죠? 그러면 이제 목표 지점으로 가서 부를 부활시키면 부환시, 돼요. 아, 그런 거구나.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가서 하세요. 빨리. 오, 진화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구나. 여러분, 이제 저희 다 단체로 변신해서 싸워도 되지 않아요? 단체로 변신해서. <웃음> 패려고요? 어, 찜찜이 패면은 어떻게든 이길 것 같은데. <웃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요 <웃음> 이번에는 그걸 하자고요. 가동키를 전부 다 해서 타이버신 탈출을 해보자고요. 어, 어 어디 부서진다? 아 뭐야? 뭐야? 아이고! 아아그개 무섭다. 우와! 우와, 임팩트 봐. 망차. 죽어라! 음, 와 음. 바주카로 딜 하나도 안 박히는구나. 나는 그냥 살인마 넉백용. 마인보 어디 터지고 있는데요? 마인보 죽지 마. 네, 네. 마인보 할수 있어. 마인보 마지막 마지막 어쩌가는 거예요? 오집또 <웃음> <웃음> <웃음> <보고>. 터지는구나 저거. 이렇게 <웃음> 가, 아, 도망가, 도망가. 가, 가, 가. 도망가, 나도 사자. 이 소중한 거 버리고. 아 뭐야, 뭐야, 뭐야. 하하 투어. 로건이 됐을때 오케 오케 오케. 이거 빨리 가져가요. 이거 가져가. 가져가. 와, 잘못 썼다. 어디야? 그 보화식인 그 제단이 있더라고. 제단 찾아요. 안녕하 아, 어디 있어? 없어요. 살려 주세요. 아. 어, 신이 았어 혼자가 혼자가 게 되는 거. 그러면 사랩으로 변신하게 되면은 원래는 변신하면 게이지가 조금씩 닳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사랩이 때는 게이지가 맞, 맞지 않는 이상 닳지 않습니다. 오, 오 무제한이구나. 그필살기를 그러니까 무한대로 쓸수 있는 거예요. 쿨타임만 노는 음. 거예요, 그럼? 쿨타임은 원래 없어요. 생존만 어, <웃음> 필살기에어뭐해 <웃음> 어, 이걸 맞네. 나도 할래. 그렇게 할 거야? 일단 그럼 간단하도. 크리자 그렇게. 할 거야? 간다. 때려 때려 때려 때려. 아이 때려 죽이지 마파요지그 엔딩 좀 봅시다 그 뭐냐 탈출 엔딩 그... 아... 탈출 엔딩을 좀 봅시다 뭐야? 우리 나왜 맞았어? 어, 나 얻어맞았어! 쟤는 싸우고 있는데 나 얻어맞았어! <웃음> 그건 유감? 개, 개 억울하게 말씀하시지? 우와 우와 우와 와그렇게 대박 우와! 아 그만 때려 그만! 아 지나가다가 맞았어 라운 드링크가 <웃음> 없네 나도 지나가다가 맞았어. <웃음> 지나가다가 다 잡는 찜찜이. <웃음> 살려 <웃음> 달라. <웃음> 살려 <웃음> 달라. 어 고맙다. <웃음> 땡큐. 부은 거요? 아, 지금 열심히 타이머 시들 돌리고 있어요. 레이더는 이거 저지해야 됩니다. 저긴... 아 저기... 음.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어떻게 해요? 그거? 여기서 덜덜 떨고 있으면 돼요. 어떻게 떨어요? 손 너도 같이. 어떻게 떨어요? 아 이렇게. <웃음> 아오 <목소리> 아니야 아, 오, 오. <목소리> 아 야, 야. <목소리> 나이스. <목소리> 기동대면 <기동전은 목소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목소리> 아, 끝이네. <꼭 치네. 웃음> 음, 이렇게 과거로 돌려보내지는 거구나. 아유. <목소리> 너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못 하긴 했다, 내가. 근데도 <목소리> 무서웠어. 근데 저거 <웃음> 실질적으로 가능하긴 해요? 태, 저거 타임머신 그냥 두드려 패면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생존자들이 다 잘하면 은 아주 살인마가 죽을라 그래요. 그래서 어... 이 타임머신이 나오기 전에 무조건 한 두세 명은 죽여야 가능성이 있어요. 아... 일곱 음... 명이 다 살아있잖아요. 지옥도가 펼쳐지는 거예요. 처맞아서 죽어요, 그러면. <웃음> 아니 근데... 우리 역대급으로 다 살아있는데? 김치민는 <웃음> 이런 게임 많이 안 해봤잖아. 이제 이제 좀 잘하는 사람과 와요. 다 응, 자, 이제 누가 살인마지? <웃음>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온몸에 소름이 쫙. 아 I am m 다시 실력 좀, 진짜 진짜 좀 볼까? 돼. 지도 못 찾아서 아무도 못 죽일 수 있어. 야찜아 너한테 사주셔야 될것 같아. 아이 뭐야 유충. 유충 <웃음> 너무 귀엽다.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앞으로 순다님이 하는 귀엽다는 <웃음> 소리는 절대 칭찬이 안 <웃음> 돼. 아, 벽도 막 타네요. 멋지다. 와 이제 뭐지? 열쇠 찾는 게 빠르다. <웃음> 사람 만나기도 전에 다 찾는 거 아니야? 극힐 것 같아. 뭐야 나나나나 뭐, 소리가... 나, 나, 나 엄청 두근두근거리고 있었네 어디 있어? 어? 응 너무 두근두근해요. 달링 찾으러 갈게요. 아 소름 소름. 근데 나 한번 보고 싶어 유충 보고 싶어. Yeah, 그래요? 점프하고 계시면 제가 찾으러 갈게요. 나여 바람이 있어. 보이네. 아 유충 귀여워. 확실히 귀여운데? 죽이지 아, 예. 말아요. 보러 왔어요. 인사하고 가요. <뭬> <뭬> 나는 이런 거 같은데. 혼다의첫인생양이될뻔 <웃음> 했다. 야, 대우섭왜 뭐야, 만나자마자 갑자기 막 눈뽕 빔 비추고 그러면 어떡해요. 봐봐, 좋게 얘기하면은 살려서 보내준다고, 그치? 다음은 <웃음> <웃음> 없을 거예요. <웃음> 음. <웃음> 정답은 <아무> 기대도 안 <웃음> 하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어? 이게 은근히 찾기가 힘들어. <웃음> 은근히가 아니에요. 그냥 찾기가 어려워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웃음> <웃음> 이거 유충으로 끝나겠는데? 이럴 수 없어 <웃음> 그 유충으로 끝나 <웃음> <웃음> 아망거 너무 웃겨 잘가세요 안했나? 아, 아, 어 지나했다 지나 드디어 한다. 유충을 벗었어 이제나 수도 있다고요 이제 개 징그러워진다고 <웃음> 와개 징그러워다고 야비요 <웃음> 음, 치러 가야겠와 오오 혜구나 지금까지 난뭘 했지? 와, <웃음> <웃음> <웃음> 살렸어요 <살렸대야! 웃음> <웃음> 여기도씨구나뭔 아. 소리야 이게? 소모님 저기요. 저요기요기 잘... 먹고 있는데? 기요저기 싸우고 야, 있구나 전화가 전화가 떼어, 떼어, 떼어, 떼어, 떼어, 떼어, 어, 저머신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요 저기요. 요요 너무한데 드래곤볼 넘겨주면 어떡해요? 아 이거 넘겨줄 수도 있구나. 잘하고 있다 소모. 너희 희생으로 지금 슈퍼 타임머신이 작동 중이야. 여, 여기 지금 PC 방 열렸다고. PC 방. <웃음>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그 어, 어, 들어가자. 와 이게 대단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배달인 쪽이야. 만족합니다. 와 이게 이게 와 죽겠다. 사다란! 아이고 아이고 내눈와야내 눈! 와 대박 대박 대박 와와와와와와 아, 셀도 와, 와, 와. 태양권을 쓰는구나 와! 아, 네 참. 맞아 셀이 태양권을 쓰는 오 이거 위험하다 으아 완전 다골빵이다 나좀나좀 나좀 누가 좀 살려줘 살려 어디 있어? 아니 지금 살려줄 상황이 아니야 진짜 어디있는데 이게 전쟁터라고 지금 <웃음> 아 진짜 죽겠다 쓴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사랑 살려줘 치아 나 먹었어 어? 어? 뭐야 오, 자꾸 아, 기동했겠어 이게 기동 장치가 어? 자동으로 차요, 조금씩. 아... 음. 시간만 잘 떨어도 되는구나. 네, 레이더는 이걸 무조건 부숴야 돼요, 아러 사람이 멋있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쉽지 않네요. 이래서 사람 줄여야 돼요. 아 다가 먼지가 되어 사라져. 아이 아, 이상해요. 아, 맞다. 아유. 이제 진짜 긴장해야 돼, 얘들아. 키위윙이야. 소범이야, 오늘의 전우? 전우가 아니야? 내일의 적이 되겠지. 썸네일러들을보여주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다. 오 레벨업 했다? 빨리 했다. 왜, 왜 벌써 벌써, 벌써 이렙이 됐어? 아니 이거 뭐 개무섭다니까 진짜. 왜?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아 살려줘 사. <웃음> 뭐, 뭐 <한다고. 웃음> 아니 이게 레벨업을 <웃음> 하는 게 애들을 잡는다고 <웃음> 레벨업 하는 게 아니야? 인간이 아, 죽여서 했어요. 아 인간이면 민간인, 아. 죽일 수 있구나. 아. 아이고 신난다. 와 진짜 카달라도 잘된 난리고 하는 거야? 와. 벌써? 아. 사라갔어. 어. 사라졌다. 올또 이렙에다가.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뒤켰다. 와. 드래곤 보리다. 아! 아! 얼씨. 뭐라고? 숨겨놨었는데. <웃음> 아니 저 숨겨놓으면 <웃음> 어떡해 <어떻게> 들고 있어야지. <웃음> 아니 제가 죽을 거 같아졌어. 개 웃기네. <웃음> 어디 있을까? 어? 저기 있네? 우와. 살려주세요! <웃음> 인템미었구나 <웃음> 아, 아니요! 살려주세요! <웃음> <웃음> 아주 아니, 살려! 저기 있었구나. 또 생일? 뭔가 마이크가 많이 먹고 <웃음> 있는 느낌이다 <듯입니다. 웃음> 오! 소봉이니? 뒤, 아 죽었다. 뒤졌다. 어을 <웃음> 아, 그래. 아 3레벨 됐어 미쳤나봐 아 드래곤 볼도 가져갔어 근데 이 에, 에어리어가 파괴되려고 하고 있어나 망했어요 아 진짜 너무 무서운데? 못하겠다. 지금 진짜 빌런한테 쫓기고 있는 느낌인데? 와 근데 벌써 지옥 두개다 박살 낸거실현가어있을까이 죽인 인간인이고 방금 말하는 거 진짜 빌런 같았어 이건 와. 죽인 놈이고 어기 있다 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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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드래곤볼? 아아! 나 드래곤볼 나 있었구나. 나난 모두가 함께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꿈을 꾸고 있었어. <웃음> 꿈이야, 개꿈 지금. 개꿈이래. 알겠 사랑한다. 구워먹자. 우리 <웃음> 이 지역 열쇠 빨리 찾아야 되는데. 열쇠는 저희, 찾아 저기 뭔가돌는기만 하면 돼요. 아 그러네. 오, 열었다! 오, 됐다! 오, 오, 열었어? 오, 열었어? 제발, 제발 나도 살려주세요! <웃음> <웃음> <웃음> 어디 있는데요? <왜>? <웃음> 나하고 풀리나 싸우고 있어. <웃음> 도망가요 그러면. 은 풀릴 때쯤 되면 도망가야지. 졸아 엄마니까 <몬만이> 개쳐먹고 있다. 있다. 안 돼. 아이고 아이고 음, 그래도 배, 그래도 고로케가 어, 저... 바주카포 쏴줬는데 안돼 터지면 사례 판다고 사례 못 판다고 안돼 안돼 와 최대공분 표정 변신 진짜 개 무섭게 생겼다. 이제 그거 해줘야지 스발 아시 해줘야지. 스발 아시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체코레와 코레오. 꼬레오 꼬레 이랬다 아 뭐야 이거 대체 김재야 면 저렇게 되더라고요아 <웃음> <웃음> <웃음> 괜히 왔다 아, 오. 옆에서 포트날걸 아이고 아 안돼 안돼 안돼 안돼 다지어있어 도망갔어 뱅지 절대 싸울 생각 아, 안 하나. 아, 그렇게 마지막에 내가 바치기는 이, 이 파티는 망했어. 파티는 망했어. 파괴할 때가 어, 아직 안 총이 있을 수 아직 저걸 파괴 안 해서 없는 거 아닐까요, 제가.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나 지금 찾아야 돼. 완전 반대 방향인데. 맵. <웃음> 아, 그거 말해주면 어떻게? <웃음> 파괴는 해야겠다. 아, 파괴는 해야 해야겠다. 파괴하면은 아, 나할게 없으니까 파괴 좀 해야겠다. <웃음> <웃음> 와, 정말. 스발 아시게갈수 있나? 안될것 같은데. 어 온다. 온것 같아. 날다다오개구 아야. 야야야아아 아야. 야야야아어 도돌이야 아, 아, 썸? 이 그림을 위한 빅픽쳐? 아니 뭐 빅픽쳐야지 무서죽겠구만 돌돌돌돌 와아 아아 니그 저거 솔직 저기서 그냥, 그냥 탈출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와 잠깐의 순간을 아 근데 4단계 개멋있긴 하다 안 멋있는데? 와, 어? <웃음> 아, <웃음> 아, 머리가 핀이라서. 너무 커요. 으, <웃음> 야. <웃음> <웃음> 아, 나 <맞아>. 이제 윤뺀지인데 <웃음> 그러니까 더, <웃음> 더클린 <웃음> <웃음> 아니, 5분 안에 어머나, 끝날 끝날까? 5분 동안 <웃음> 쉬고 계시죠, 잠깐. <웃음> <웃음> 그러고 나서 시작해도 다잡수있쁘지 <웃음> 않은 <일단> 정도... <웃음> 널티 1분 어때, 1분? 아니, <웃음> <너무> 1분 이상이어도 될거요 <웃음> 야, 우리 1분 저도아무도못할거 어, 그냥 나사람다 그래. 찾을 <웃음> 수있기동키 하나도 못열 거야? <웃음> 맞아, 맞아. 그러면 1분 동안 여러분들을 때리진 않을게요. 와, 모다 죽이고 혼자 4렙 찍으려고? 당죠 아, 미친 거 아니야? 우 구해, 주민. 구해. 1분 동안 맵만 좀 돌아보도록 하죠 3, 3, 3, 4 이거 그냥 죽으러 가는 거잖아, 이거. 으... <웃음> 간다. 소다 맛 탈이 뭔지 보여드리도록 하죠. <놀더>, 네. 와, 와, 뭐야? 와. 이게 뭐야? 야, 상했어. 저 사람 왜다상하게해 민초셀. 아. 민초셀이래. 민초는 <웃음> 좀 마음에 든다. 오브로셀이언니 <웃음> 세상에. <그게 누구야>? <웃음> 오브로셀. <웃음> 뭐야 이거? <웃음> 자, 저는 여러분들을 1분 동안 때리지 않을게요. 왼쪽에 시간 있죠? 14분까지 때리지 않겠습니다. 개처럼 뛰어, 개처럼 뛰어. 내가 뛰어. <웃음> 진짜 아, <이건> 민간인들 <웃음> 도망치는 거 <것> 같아. <웃음> 아 벌써. 벌써 걸렸어? <웃음> 만나지는 않았고. 심장이 뛰고 있어요. <웃음> 음, 같아, 그래. 우리 우리 1분이 이렇게 짧았나? 1분 끝났죠. 이제 음, 만나야나한 번만 끝났어. 맞아, 끝났어. 언제든지 안, <웃음> 안, 안, 안, 안, 안 돌려보셨어요? 언제든지 1분 만한봐한 평생이야.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알려주라. 아니, 여기 나... 다 있네. 아, <웃음> <웃음> 야, 내가 버블 봤던 거야? 아, 레벨업 해버렸네. 하필 이럴 때. <웃음> 너를 바뀐 아, 거 봐. 오마가. <웃음> 너무 무서워요, 엄마. <웃음> <웃음> 어, 엄마 이거 안돼. 아, <웃음> 진짜 <웃음> 멸망전이네 이거. 아, 안려줘세요트리는 거야? 잠깐. 그럼 누가 비지역으로 튀어왔거든요? 와, 나 진짜 간발의 차다 미친. 와, 나 위험했다. 이렇 사라지는 소리 들렸는데? <웃음> <웃음> 아유 멀리서 떨어진다 이 빌런이 거울이. 아빠가 되고 뭐야 나 꼈어 미치 냉장고에 <웃음> 있는 푸딩 먹어버릴 거야 많이 드세요 <웃음> 당신 리 먹어버릴 거야 자, <웃음> <코딩> 방금 좋아. <웃음> <웃음> 선두를 쓰시면 바로 <웃음> 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웃음> 피니쉬를 날려버리잖아요 그렇죠 <웃음> 레벨업은 해야지 진짜 냉장고에 있는 푸딩 꺼내아버 거야 <웃음> <웃음> 많이 드세요 <웃음> 진짜 갔는 <웃음> 제발요. 어? 우린 먹어버 거야! 누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저요. 사장님 힘내세요? <웃음> 어? <웃음> 어디 <웃음> 인내뜨리가? 까불고 <나 물고> 있어. 싸우자. 싸우고 있어. 눈 쪽? 전기 쪽 쪽? 안 먹어요? 저거는 안 먹어요? 나안 먹어, 왜? 펀드 쓰면 부화를한번 아, 써버려가지고 아! 먹지 말 거야. 음. <웃음> 몰래 먹거나 긴먹 그래야 될것 같아. 오. 오. 이 사람들이 나내 보일 때쯤 되면 다 피하네. 당연하죠. <웃음> 내 이름은 셀. 같이 놀자. 놀고 싶다. <웃음> <같이 너 있자. 웃음> 지금 저렇게 경복스러운 셀이라니 <웃음> 매력적이야. 야, <있다. 웃음> 야, <너무 아이. 웃음> 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정기직수다 <웃음> 짜증나. 아, 아, 아 진화한다. 제발 안돼. 아 진짜 어, 뭐야. 대단하다. 안녕하세요 제지 추가된 셀입니다. 아손생깁니 전쟁 깊 저기... 뭐라고? 빨리 튀어야 지금이라도 끊겨! 버리는 게 이치 손... 모르겠다 고맙다! 먹을 거랑도 주세요. 와 방금... <웃음> 와, 방금. <웃음> <웃음> 뭐야 나 죽었어? 잠깐! 똑바랬어! <웃음> 열심히 아니, 살았어, 살렸는데 살았어, 그거... <웃음> 어살렸 <놀라>. 아, <웃음> 살려... 대박. 아셀 3단계가 너무 안 좋은데? 어떡와 미친 거 없게 뭐야? <웃음> 아무서워아 이게 <웃음> 로그는 또잘 못하네? 안하네 안하네 하네 아! 이 로건을 잘 못하는 게 아니라 그 4번 연막 스킬이 로건을 못하게 하는 스킬이에요. 음. 그렇군요.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때리는 스킬 썼어요. 젠장. 소리 봐. 진짜 어디 숨어있는 다람쥐 찾는 듯한 느낌인데? 썸이야. 모션 봐. 하하 enfin> 진짜 아, 저거를 어떻게 당해 진짜. 이거 주시죠 너무 잘 어울리고요? 이거 두 쪽? 아 나, 나 살려줄 수라어 그러게, 드래곤볼은 안가져가 드래곤볼 있는, 네. 드래곤볼 같지 않네. 몇번가져를안 왔고 있는 사람들? 고로케한테 드래곤볼을 주려고 했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지나쳤어요. 그러니까. 아 근데 그런 걸 말하면, 잠깐만, 거기다 두면 어떡해. 가져올켜, 진짜. <웃음> 가정방문 들어갑니다. 가정방문. 잘계시 나요. 아, 진짜 이 양파야. 이 양파야. 이 양파야. 이파파이 아. 아. 감이 차라리 아, 편해요. 상했습니다. <웃음> <웃음> 아우! 와잘생겼다최 생겼다. 와 이걸 여기서 보네? 와, 와 잘생겼다 아, 아. 안녕하세요. 초특급 미남 소다마 셀입니다. 아저 <웃음> 미남이요? 양심이 아니세요? 저 말고 셀이 잘생겼거든요. 아, 호주요, 와 타이밍. 4단계 잘 네, 얘기세요. 여러분 아 기리밍 가는데요? 기 혼자 는다전사랑하겠어요 안녕. 이러니까 고로케한테 드래곤볼 주지 뭐, 실지어 드래곤볼 한개 들고갔어 어지 드래곤볼을 내려올 때부터 알아봤었어요 그어 하나 들고갔다고? 하나 들고갔어요 아승품 있어야 될거아야아 뭐야 기술 아니, 잘못, 잘못 썼다 잠시만 고기까지 지금이야 지금이야 어여인데 이거 뭐야? 이거 어어 잘못드는 많아요? 잘못불 아니지 잘못불은 거 치고 너 정확하게 날렸는데 처음 써보는 기술이라가지고 인간놈들 <웃음> 자, 질러이야 <질어더래요. 웃음> 아, <웃음> 아, 얄미워. 키임만 <2월> <웃음> <웃음> 나갔네. 요 <오>. 다른 판단. <웃음> 자, 이렇게 <웃음> 같이 플레이해본 드래곤볼 더 브레이커스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아, 재밌었다. <웃음> 재밌네. 만나서 별로였고, 다시 보지 말자. <웃음> 다시 안 보면 어떻게 해, 우리가? 율백 <웃음> <육팽진이 웃음> 이거 레벨 58 찍은 와. 이유를 알겠다. 이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 <웃음> <웃음> <웃음> 음, 괜찮네요. 자, 그러면 마치도록 하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안녕. <웃음> <웃음> 아 유가 유가 아 근데 어떻게 꺼? 끄는 방법은 끄는 아주 레전드. 어렵습니다. 아 뺐었던 <웃음> 어. 레전드 끄는 거 어떻게 끄는데? ESG 누른 거. 다음에 R을 누르신 다음에 탭을 누르시면 타이틀로 돌아갈 수 있어요. 와 뭐야? 진짜 졸라 버려 <웃음> <웃음> 게임을 못 끄게 하려는 심선이야 <웃음> 이거. 이거. 아, 타이틀로 이... 들어간 다음에 RTF4를 누르세요. 아, <웃음> 사실 뭐 RTF4가 속편에요속 <웃음> 편해. 와 드디어 껐다.